백스윙을 갈때쭉 갔을 때 여기가 살짝은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아예 힘이 오른발로만 가면서 왼발에 힘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왼발 발바닥을 어느 정도 밟아주면서 백스윙이 돌아봐 밟아주면서 그럼 무릎이 덜 달려가지 얘가 앞뒤 움직임은 조금 나와도 되는데 좌우 움직임은 가급적이면 조, 적은 게 좋은 거야 손에 위치는 배꼽보다 살짝 왼쪽 어? 이거 맞아요? 어자 거기서 왼쪽 무릎 잡아놓고 백스윙 왼발바닥 밟으면서 거기서 다운 이렇게 지금처럼 자 손은 왼쪽 왼발바닥에 힘 유지하면서 백스윙 회전, 높게 꺾어서 다운 그렇지! 몸의 로테이션과 팔의 로테이션 힘이 같으면 은 여기서 이렇게 몸과 팔이 같이 돌면 체가 똑바로 돼서 맞겠지 자 근데 몸의 로테이션은 약한데 팔의 로테이션만 강하면 은 체가 다쳐서 맞는 거야 자, 반대로 팔의 로테이션은 약하고 몸의 로테이션만 강해? 그럼 체가 열려서 맞는 거지 백스윙은 여기 잡아놓고 무릎 잡아놓고 이렇게 돌았지 어, 자 그랬으면 다운 스윙 이렇게 해 그러니까 실제 회전량은 적은 거야 이동량만 많아 이렇게 진짜. 움직여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느낌이 다르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 얘가 빠지니까 얘가 튀어나오는 거지 어, 얘를 움직이면 은 왼쪽 골반을 움직이면 오른쪽 골반이 따라오는 거야 얘를 움직인다고 라 생각하면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서업때 양발에 균등하게 힘이 들어가 있지 자 지금 공 치면 나 죽는다 어 찬스 아니다 음, 자 거기서 백스윙가봐 왼발의 힘이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지 자 그럼 그 체중이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야 돼 와야 되는데 체중이 왔지 어 잘못된 거야 그냥 오기만 했잖아 체중이 오면서 몸이 빠져줘야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체중이 오는 거야 체중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몸이 회전을 하는 거야 제자리에서 돌아도 되고 이동을 하면서 돌아도 되고 이동을 하면서 돌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 너의 체중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실리니까 너의 회전 속도에 체중이 실리니까 거리가 더 많이 나가 공이 더 강하게 맞는 거야 자 대신에 이동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간만큼 돌아오면 잘 맞겠지만 간거보다 조금 돌아와 그럼 뒤에 땅이 맞겠지 간거보다 많이 돌아와 그럼 공 윗부분을 치겠지 그래서 이동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야 최종 50대 50 낫지 돌았을 때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 반대쪽으로 공을 칠 때도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 이러면 제자리에서 가만히 치는 거잖아 그러면 미스컨택이 나올까? 안나오겠지 장단점이 있는 거야 대신에 거리는 왔다갔다 할 때보다 좀 적게 나와 중요 포인트는 오는 게 아니라 도는 거야 자 왼발 밟으면서 왼쪽 무릎 잡으면서 어깨 회전 스탑 자 그랬으면 여기서 양팔 아래로 비틀면서 이렇게 이게 회전인 거야 자 거기서 회전 이게 이동하면서 회전하는 거야 꼬임 왼발을 잡으니까 하체 회전량은 주로 백스윙 때 근데 상체 회전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럼 상체 회전 어깨 회전의 양과 허리 회전의 양이 달라 근데 지금 뭐 왼다리를 잡아놓으니까 허리 회전량이 줄어 허리는 30도만 돌고 어깨는 60도가 도는 거야 그럼 60도라는 꼬임의 파워가 생기지 그러면 은 회전에, 꼬임에, 체중이동까지 합쳐지는 거야 그럼 거리가 더 많이 나는 거지 왼다리 잡아놓고 오른 어깨 빠지면서 오른팔 비틀면서 뒤로 빠지고 그렇지, 이렇게 이거 너무 회전 힘이 다르지? 다르긴 한데 진짜 최대한 잡아놓고 빠져서 팔 틀어서 들어오면서 빠지고 그렇지 지금처럼 지금도 팔 틀어 들어오는 게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몸 빠지는 건 아주 좋았어 여태까지 우리 스윙은 팔 위주의 스윙이었어 응, 이제 우리가 스윙이 지금 바뀌고 있는 타이밍이야 내 레슨이 이제 처음부터 몸을 많이 쓰는 스윙을 가르치면은 어려워 힘들어 공이 잘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는 팔 위주로 스윙을 하면서 공을 맞추고 필드도 나가고 하면 골프가 좀 재밌어지지 이렇게 공이 좀 맞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스윙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면 안 좋아 너무 팔만 쓰거나 너무 몸만 쓰면 안 좋아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팔 위주의 스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씩 더몸 사용량으로 가면서 팔과 몸이 균등하게 써지게 맞춰주기 시작한 거야,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팔만 썼을 때보다, 몸만 썼을 때보다 팔과 몸을 같이 쓰면 확실히 힘 전달이 더잘 되겠지. 몸에 특히나 키. 그걸 이용해서 공을 치면 확실히 더힘 전달이 많이 되겠지. 그러니까 거리가 되게 쉽게 늘어날 수 있는 거야. 백스윙 쭉 넘어갔을 때 왼발을 밟고 있고 무릎을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양다리가 다 눌리는 느낌이 나야 돼 이렇게 여태까지는 여기만 눌리는 느낌이 들어 그게 아니라 양다리가 같이 눌려야 돼 이렇게 양다리를 같이 밟으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변화가 어떤 거냐면 은 여태까지는 오른다리만 밟으니까 백스윙 때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 근데 이제는 양다리를 같이 밟으면서 빠지니까 여기가 접어져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밟고 돌면 접어져 혹은 왼발을 밟고 몸을 돌릴 때 오른 무릎이 펴져 그럼 여기가 덜 접어져 그거는 잘못된 거아 여기가 접어지면 다운스윙 때도 반대로 여기가 접어지는 거야 이렇게 왜? 오른발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펴지면서 공을 치는 거지 접어졌다가 접어졌다가 펴지면서 공을 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지면을 쓰는 거야 땅을 밟아 그러면 은 땅은 네가 싫어 널 밀어내 땅이 밀어내는 힘에 클럽을 던져주면 은 훨씬 더센 힘으로 공을 칠수 있는 거야 거기에 회전까지 합쳐지면 은 밟고 밟고 일어나면서 접고 빠져 다르지? 우와! <웃음> 다르지? 느낌? 여기 느낌이? 여태까지 옆으로 갔던 거야 이렇게 뒤로 빠져야 되는데 자왼다리 잡고 왼무릎 잡고 느낌 다르지? 자 백스윙 자 접으면서 밟고 펴져 이렇게 자 밟을 때까지 팔 고정 그렇지 다리가 펴지면서 팔도 같이 펴지는 거야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방금 한 건데 자 백스윙 같지자 여기서 앞꿈치를 밟아 그럼 여기서 얘가 그냥 일로 이렇게 뒤꿈치로 빠지면 되는데 이렇게 가고 왼쪽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무릎이 이렇게 나가 무릎은 좌우 움직임이 없어요 앞뒤 움직임만 있어요 자 왼다리 밟고 왼무릎 잡고 앞꿈치 밟고 뒤꿈치로 다르지? 자섭 잡은 상태에서 왼발바닥 힘주면서 무릎 잡고 백스윙 자 치골 잡으면서 앞꿈치 뒤로 이렇게 우와. 지금처럼 오케이 어. 오늘은 백스윙 때 하트는 안정적이어야 되고 다운스윙 때 하트는 역동적이어야 되고 어. 요거에 관해서 배웠으니까 다음 레슨 때까지 요거 열심히 연습해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